들렸어요잘 거예요? 침대가 잠이 자르지요. 아야야야. 아야. 아야야. 아이고 무서워. 아이고 무서워. 아야야야. 건드리지 말아요. 우리 아기 자야 돼요. 뱃살 어떻게 앙뚜야 뱃살 다 나오네. 아, 어, 너무 어, 무서워. 앙뚜 자는데 건드리지 말아요. 알았어요. 매트리스 잠이 잘아요? 응. 아이야, 응. 아이야. 오 응. 무서운 것이네. 공주. 잘 거예요? 건드리지 말아요? 왜? 네? 잠자는 앙뚜의 털을 만지지 말아요? 알았어, 안 건드릴게. 잘 자, 앙뚜. 안 건드릴게. 안건드안 건드릴게. 약속. 창도 약속. 약속. 오메. 오메. 건드리지 말아요. 다 해야 돼요. 어? 알았어요. 어? 뚱뚱야 너무 무섭다, 레기. 자요? 잘 거야, 뚱? 우와, 너무 무서워. 알았어, 잘 자, 뚱. 잘 자. 어디 가냐? 제다 말고 어디 가냐? 제다 말고 어디 가냐? 은뚜야, 침대인 줄 몰랐어? 땅바닥인 줄 알았는데 침대야? 당황스러워? 은뚜야? 다시 누워 자! 들어와! 다시 들어와 자, 앙뚜! 무섭다냥! 이리 오세요, 앙뚜! 그러고 자 거야? 잘 자, 또. 잘 자. 졸렸어. 창, 뚝. 자.